그리고 목소리가 어디서 낯익어서 어? 뭐지? 뭐지? 했는데 일단 음. 태국 툭툭에서 사기당하다 그 영상을 어? 본 거예요 <웃음> 그래서 아까 소름돋았어요 <웃음> <대박>. 그거 어떻게 <어디에 웃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임지 쌤입니다 오늘 아침이네요 인천을 가려고 지금 불호역에 왔는데 오늘 인하대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고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래 좀 최대한 일찍 오려고 하는데,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늦네요. 늦지 않게 가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점심 먹고 왔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와, 학교에서 촬영하기가 되게 힘들다 학생들이 하도 많아서 맘대로 카메라를 꺼내기가 참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 관련된 브이로그가 별로 없는 건가 저는 카페에서 음, 이제 강의 준비도 좀더 하고 업무도 좀 보다가 다시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일단. 카페 아까 전에는 프로그램상으로 요거는 한 번에 할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ppt 파일을 만들 때마다 월요일 파일, 화요일 파일, 수요일 파일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 네. 그 뒤에 거다 투명으로 처리할 때는 아, 네. 보통 어떻게 하세요? 포토샵 들어가서 다 일일이 뒤에 지우고 투명으로 처리하세요? 그니까 러딱그 아이콘을 쓰고 싶은데 제을 본... 아, 근데 그게 네. 원래 그런 이미지였죠? 원래 뒤에 흰색 배경이 어? 있는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음. 어디서 나디어서 어? 어지어지 했는데 음. 일단 태국 툭툭에서 사기당하다 그 영상을 어? 본 거예요 <웃음> 그래서 아까 소름 돋았어요 <웃음> <대박>. 그걸 어떻게 <웃음> 봤어요? 아 태국 여행 그막 그거 짜다가 네. 태국 사랑인가 그 무슨 응. 사이트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걸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가기 전에. 네. 근데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다 봤거든요. 아 진짜요? 뭔가 계속 어, 뭔가 목소리가 나직나직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 아 진짜요? <웃음> 네. 스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임경호라고 합니다. 여기가 임경호. 강의가 다 끝났어요 꼭 여기 있으니까 이런 옷을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좀 학생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섞여 있으면 섞여 있어야 돼요 <웃음> 제가 오늘 미나대학교에서 영문학과랑 아테 물류학과 대상으로 인포그래픽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또 기쁘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날에 또올리있으면 좋겠다.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Like 안녕. 오늘 하루 끝.